뽀이네요 나도, 나도 이거 하나 좀구나요마는이 나고, 대나는 향이 나고, 대는향대는이고는이 갔네. 야. 야, <웃음> <웃음> 야 네가 야 <웃음> <엄마는 아픈 거? 웃음> <웃음> 제가 아이들은 너무 기여아어고 나무 귀여워 어우 잘한다